안녕하세요 예릴입니다 오늘은 올드스쿨 패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댓글로 릴비님께서 스트릿을 좋아하는데 올드스쿨한 스타일도 소개시켜주세요 라고 하셔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올드스쿨 패션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특징은 뭔지 올드스쿨 패션 러버들의 취향을 당장 저격할 브랜드 소개를 하면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드스쿨이란 8, 90년대 시대의 스타일을 말하는 을 건데요. 8, 90년대 이렇게 숫자로 말하면 뭔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난 드라마가 있는데 바로 응답하라 시리즈예요. 응칠 응사 막 해가지고 막 나온 거 있잖아요 그때 드라마 패션을 생각하시면 되게 와닿으실것 같아요 올드스쿨 패션은 복고 패션인가?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둘다 과거 시대를 지칭하는 그런 패션이잖아요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이 있는데 복고 패션은 7, 80년대에 스타일을 말을 하는 거고 올드스쿨은 8, 90년대 시대의 스타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기적으로 다르다고 말을 할수 있죠 올드스쿨 패션의 특징은 어, 신호등처럼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원색적인 자기주장이 강한 아이들의 색조합이 어, 특징이에요 그리고 레터링 프린트라던가 브랜드 이름이 적힌 로고라던가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아이템은 벙거지 모자 있죠? 그걸 벙거지 모자를 버킷셋이라고 하는데 버킷셋이랑 아노락 최근에 아노락 엄청 유행했었는데 여기부터 지퍼 있는 바람막이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아노락이랑 어. 바람막이도 그렇고 힙색 이런 아이템들이 있어요. 이런 특징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아디다스, 뭐 리복 같은 데서 어 아이템을 잘 구매하시면 를 손쉽게 올드스쿨 패션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올드스쿨 패션 러버들의 취향을 저격할 캡슐 컬렉션이 나왔는데요 바로 타미 힐피거 에서 나왔어요 타미 힐피거 에서 데님 라인으로 나온 타미진 캡슐 컬렉션을 보면 완전 이거 진짜 그냥 올드스쿨이거든요? 그 타미 힐피거 대표하는 시그니처 이거 있잖아요? 빨강, 흰색, 남색 이렇게 되어있는 그거? 완전 그빨간 흰색, 남색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컬렉션이. 영상부터 보고 가실게요. self-expression to me is just being wild and carefree and not worrying about what others have to say about you. When I go out, what I'm wearing defines me as who I am, and my personality lives within the clothing. 자켓, 저런 자켓, 저 자켓이 저는 베스트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저거랑 원피스, 저 원피스에 버킷에 더하면 완전 너무 예쁠 것같지않아요저 원피스랑 힙색, 저 힙색도 그렇고 아노락도 그렇고 되게 되게 예쁜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좀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되신다면 동묘나 빈티지샵 가셔서 타미일피거 아이템을 득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올드스쿨은 어차피 옛날 옷을 활용한 패션이니까 오히려 빈티지 아이템이 올드스쿨 룩을 만드는데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쪽에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 <목소리나>